Q보다 클 때는 식이 음, P 빼기 Q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빼기 4분의 1이 선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P가 4고 그러면 P는 마이, 어, 음, 마이너스 16이 되잖아요 그리고 P가 Q보다 작은 경우는 4분의 P 빼기 1이 이게 이 되어야 해요. 그러면 4분의 b가 2가 되니까 b는 8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빼기 16이 되고요.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빼기 8이 돼서 4가 되는 고 마이너스 20이 되는 이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는 같은 거기 때문에 x 대신 nt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넣으면 y는 mn t 플러스 1이 되잖아요. 근데 이게 t값이 1에서 4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은 6이라는 거니까 mn은 4 빼기 1분의 6이잖아요. 그러면 2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mn은 2가 되니까 n은 m 분의 2.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y는 e t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럼 여기에 t의 마이너스 2를 y의 2를 대입하면 y는 mn t 플러스 여기가 d t 플러스 m 플러스 2니까 y는 2t 플러스 m 플러스 2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m 플러스 2니까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 되기 때문에 m은 6이 돼요 그러면 m, n이 2라고 했으니까 6n이 2잖아요 그럼 n은 3분의 1이돼요 y는 6이고 y는 2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직선이 여길 기 지나가요 y는 ax 플러스 8일 때 y에 2를 넣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6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y는 ax 플러스 8에 어 여기가 마이너스 a 분의2고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6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6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할 때는 절대값으로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, a분의 6 더하기 a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8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2면은 a분의 8 곱하기 2가 8이니까, a분의 8은 4가 돼요. 그러면 a는 2가 돼요.